긴급속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버금이들 저는 심유뜸입니다 제가 긴급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파워리프팅에 미쳐서 대회를 출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회 일자는 8월 28일 일요일 트레인투로에서 USAPL 대회에 출전하여 마이너스 52kg 체급에서 대회를 뛸 예정입니다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